첫 번째는 그말 같은 엉아리 표현이 많이 들었어요. 음, 두 번째는 비어어적 의사소통이 많이 늘었어요 음. 그리고 번째는 그, 세 번째는 이제 좀 대단해진 것 같아요. 예, 음. 이제 옛날그정 같으면 저한테 끝나거나 조금 이러면 불안감이 엄청 높았고요. 지금은 조금 환해이덤덤해요 네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눈맞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음. 음. 다섯 번째는 이제 포인팅이 음. 음, 뭐랄까 이제 적극적으로 아직 뭐 완벽한 거 아닌데 꼬를 음. 어, 이제 뭐 골라라고 할때 어느 거볼 거야, 핸드폰 어느, 어느 거볼거할때 자기 원하는 거볼 거야. 음. 음. 음. 음. 자기가 원하는 책의 그림을 어느 정도 같이 좀, 음. 좀 음. 건강하면서 볼수 있게. 걸려가면 막 넘기고 막 뺏고 음. 이래서거든요. 음. 어, 일곱 번째는 이제 주장이 쎄지면서 주도하는 게더 음. 강해졌어요. <웃음> 주장이 쎄지고 예. 음. 자기 주도력이 강해졌어요. 예. 예. 예. 더 강해졌어요. 음. 이제 말귀가어 조금 그 전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됐는데요. 음. 그 전에는 한 구절 같은 거알아는데 음. 지금은 이제 간단한 뭐 예를 키즈밥바 앞을 지나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또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들어가자니까 음. 그러니까 바로 그냥 따라 이 그런 간단한 거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음. 집에서 또 놀아달라고 할때밥 먹고 있는데 또 비누방을 들고 서 놀아달라고 할때 엄마 밥 먹고 놀아줄게 음. 하면 이렇게 해줘. 음. 음. 예. 음. 이불놀이랑 할 때도 이제 그 뭐죠? 어, 뭐 놓쳤다. 엄마 주워줘야지 하면서도 주워주고 아빠는 아빠 걸가니까 주고 <웃음> 얘는 예, 많이 알아듣기 시작. 음.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후박이감각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냄새에 예. 음. 맞는 거. 그리고 예 네, 예. 네. 뭔가 음. 냄새에 뭐향향상있으까뭐냐뭐 네. 이렇게 네. 좀 네. 그런 게좀 생겨서 네. 이제. 아빠는도. 예. 이거 그 많긴 하네요. 어 행복해. 지금 이제 그 뭐야. 에, 얘기한 대로 된거죠. 저기 비타민기네랄 국제가 시작을 할때 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기가 그 사실 이제 그삼0개 한약 쓰면서 감각적인 이상 데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애가 사람을 보고 반대하는 건다 됐는데 자폐로 지나온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애가 움츠려 있고 공포감이나 불안의 의식이 커서 어, 능동적인 사고작용을 못한다고. 이,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비타민 요법을 시작한 거죠. 이제, 예, 예. 근데 지금 한달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얘가 예. 말이 많았어요. <웃음> 아, 혀도 훨씬 많이 풀렸는데 예. 중요한 건 얼굴이 웃는 상으로 바뀌잖아요 예, 예, 예. 애가, 애가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그냥 상시적으로 웃, 웃고 있는 상으로 바뀌고 애가 그 개구장이 같은 모습의 아이가 되는 게 치료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얘가 지금 모습은 뭐 되게 엄마가 아까 대담해졌다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 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애가 불안이나 공포가 많던 게 조절이 많이 된 거예요. 조절이 많이 돼서 어, 상호작용을 훨씬 더 적극화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지금 모습이 꼬집고 반응을 봐요. 공포가 음, 조 <웃음> <웃음> 하지 말라니까 또. 안이러면서 <웃음> 지금, 이제, 이제는 뭐야, 그, 그, 비타민 미네랄까지 들어가면서 영양요법으로는 거의 뭐, 저기, 그 치료에, 그, 회복, 그 면역요법으로는 그, 치료 회복이 많이 됐다고 봐야 예. 돼.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로 시간이 한죠 내가, 뭐야, 뽀뽀해줘? 지금 능동성이나 이게적극성도 커지면서 학습 능력이나 학습속도도 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보다 훨씬 애하고 학습할때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뭐 표정까지 저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풀타를 많이 해주고 잘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약하고 영양제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유지하시고 식이요법 하는 것도 더 유지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면역적인 상황은 한 한동안 계속 유지해야 돼. 그렇게 하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애가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거라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무조건 좋아져요. 계속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이제, 아이가 지우가 정상, 이제 시간싸움이에요. 엄마, 아빠가 풀타를 되게 잘해주면, 검사에서 또래 수준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될 거죠. 지금 부터 얼마나 걸릴까 지금 뭐 평가를 나중에 해봐야 될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한국 한지금부한 한국 한, 번 한, 1년? 예?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엄마 아빠가 한국 한는 한국 한 정도 국면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예? 하신 다음에 그 일반 그 한국 발달 평가를 갖다 한번 해보면 아 한국 년 정도면은 정상범주. 그의 아동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고쳐진건 지 이미 고쳐졌다고 아, 네. 그정도 될수 있을 거라고 어, 보여줘요 라 뽕! 상쾌량이 좋네 라 네. 그리고 할수 있는 조언은 그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게 맞아요 속도를, 내려면, 그 속도를 내면 그, 속도를 늘면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우가 이제는 그러한 일반 아동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도 자기 생활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됐도록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초기에, 초기에 자폐적 성향을 벗어나게 할 때는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만, 아이가 많이 벗어난다면, 지금 지유 상태에서는, 그 일반 어린이집 가서 일반 아부하고 접촉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들을 갖다가 바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지유한테 학습 경험이 돼요. 사실은. 소셜 스킬을 늘리는 과정들이 돼요. 에?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수요 지금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만 노는 것보다는 네? 또래 아동하고 같은 공간에서 있잖아요 네? 논, 놀면 놀수록 내가 속도가 확 나요 말도 세미나서를 따라한다 다른 애들 말하는 걸 지금 집가 오면 세미나서 따라할 수 있게 돼 무슨 얘기돼 언어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쯤쯤 되면 그냥 또래 애들 속에서 놀이를 하면 놀라고 할 거예요 또래 애들한테 네? 그러고 이게 보고 흉내내려고 할거고 그래서 샘 내서 하려고 될거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아동 속에 들어가는게 지금 치료속도를 올리는데 되게 중요해요 응? 뭔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 응?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거 하는 시간을 확보하셔게 돼요 아시, 아시겠죠